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논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비주류 트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장거리 포즈인데요. 사실 포즈는 근접이 답이긴 합니다. 대부분 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러드 계열 성물에다 바바리안처럼 사이클로만 돌려도 만사오케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플레이 하실 경우는 매우 쉽게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안정적인 원거리 운영이 가능한 트리를 찾아보다보니 이런 계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선 이 트리의 핵심은 시시기로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봉쇄를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결빙이라던가 오한이라던가 이런 무기 옵션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략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못 다가오죠 현재 파지로 둔진 기준으로 30레벨 이상인데 상당히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장비 세팅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리, 가슴, 바지는, 마운틴킹, 그리고 방패는 홀리아이콘 무기는 결빙 오한이 있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캐논이면 될것 같아요 레전더리는 콜라 런치에 광역딜을 추가해주는 미스터 토스티 그리고 와이드 로드의 케이브 브레이커 나머지 하나는 블라인모 혹은 악세중 블라이징 필라 효율을 올려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하실게 블라인모를 선택한 이유는 이 녀석이 이 트리의 핵심 랠리 에너지를 생성하는 루트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기술로는 생성 속도가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킬은 기본적으로 베라지 쪽에 찍혀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이 스킬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스킬 포인트를 아끼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데미지를 올려주는 래피드 파이어는 2티어까지 주력 스킬인 코랄 런치, 소닉 펄스, 슬러그 샷은 만땅을 찍어줄게요. 브라울 적은 프레킹 스트라이크와 파워 프로젝션을 기본적으로 만땅으로 찍어줍니다. 프레킹 스트라이크는 쿨타임 동안 미칠듯이 쌓이는 열기를 소모하는 CC기 중의 하나로 서브 딜링기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 프로젝션을 만땅 찍는 이유는 댄감도 있지만 벤틀를 난사하는 해당 트리에서 블록버프를 최대 4 0가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지만 나름 잘 버티는 트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렐릭은 소드 스매시가 주는 이점을 포기하는 게 상당히 아쉽긴 한데 블레이징 필러는 이속 저하 면역인 상대에게도 슬로우가 먹히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번 시식기 조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고로 컨셉에 맞는 원거리 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레이징 필라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 패시브들을 순서대로 마스터를 했어요. 이그니션 소스는 특히나 화상 확률과 회피율을 올려주기 때문에 패시브 쪽에서는 제일 먼저 마스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딜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우선 슬러그 샷으로 열 게이지를 만땅으로 올린 다음에 소닉 펄스로 상대를 고정시킨 후 코랄 런치 그리고 블레이징 필라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쿨타임이 도는 동안 슬러지샷, 프레킹 스트라이크를 쿨타임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난사를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포이즌 다트를 발사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랠리 게이지를 얻는 데 제일 유용한 기술이에요. 만약 포이즌 다트를 누락시킨다면 500 게이지를 채울 수단이 없어 한동안 딜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트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어효과 면역인 맵이 나온다? 아 이런건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스를 한번 상대해볼까요? 현재 추적자가 달려있어가지고 말뚝딜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대략 이런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말뚝딜일 경우에는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근접에 비해서는 사실상 비효율적이고 버튼을 많이 눌러야 되긴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지루하다면 이 트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저도 파밍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템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태 이상을 좀만 더 올리면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트리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증을 할수 있어요. 자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 감사하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